아파트 가격이 상승장일 때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장일 때 전화한 통화해서 그렇게 쉽게 돈을 벌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락장에서 건매물 구입은 더 어렵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하다가 맨날 밤에 문자, 장문에 문자 넣고 영상 보고 나서 전화 좀 하락해도 그냥 막 전화하죠? 그렇게 막 전화해서 물어보면 저도 막 얘기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잘못된 정보 한마디를 얘기해주면 그 위에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밑에 나무를 흔들면 위에 가지들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정말 개념없이 전화한 분들 참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돈을 벌었는 사람은 벌고 못보는 사람은 못봅니다. 하락장 마찬가지 돈을 버는 사람은 벌 것이고 못버는 사람은 또 못벌어요. 실제 하락장이 더 위험하죠.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동네를 구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건데 대화해보면 다 느낌이 오죠. 영상을 받는 분인지 안 받는 분인지 자, 예전 2019년도, 20년도에 외지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월별로 지금 거래량인데, 실질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월별 지금 따져보면 132건, 100건, 뭐, 달수구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뭐, 7월, 8월, 9월 한달 동안에 거래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외지인 거래량은 수성구, 달수구, 북구 위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거래량은 기존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초역세권더블역세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일부 거래가 되는게 마이너스 20%, 50% 막 내려가죠. 그리고 범사만산 뭐 외쳤던 수승구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고가 대비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으면서도 하락률이 높은 것이 수승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만삼이라고 외쳤던 만촌동에서 계속해서 하락되는 거래량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삼성그린코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화성파크 그리고 뭐 계속해서 삼성그린코아가좀 많이 나오죠. 41% 어, 버머 라운 프라이빗 마찬가지 뭐 45% 하락이다. 계속해서 빌리브 버머 범어, 아이리너의뭐 계속해서 40%, 45% 물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캐슬더 버스터, 그리고 범용삼용예가, 그리고 브라운스톤 범어 대부분 지금 근자에 거래가 되면서 하락률이 높은 곳이 지금 수송구입니다. 그리고 감삼동도 가끔 나오고 시지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범어동, 수송동 그나마 이렇게 하락률이 40%, 50%, 뭐 30% 이런 나오는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거래가 안 되는 곳이 수두룩 뻥뻥하죠. 그리고 수성 럭키 캐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이편한 범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 수성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어야 되지만 은 소위 말해서 RR, 로얄층의 아파트들이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뭐 청수가 어느 정도 자주 우지하는 것도 지금 많이 따지죠? 현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어떤 청수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실제 거래가 되는 것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로얄청이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로얄청을 구입해야 된다. 로얄청과 일반 저층의갭 차이가 5천에서 1억까지 나기 때문에 어차피 하락 시점에서는 정말 금매물을 구입할 때는 로얄층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보나 동향을 물어보는 분들이 영상 한두 편 보고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막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누 얘기를 해 드렸고 외지인 투자가 월별이지만 은 그래도 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곳들이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수성구는 범호동 만촌동 위주로 많이 갭투자가 많이 몰렸고 외지인도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유천동, 월성 뭐 마찬가지 역세권 쪽으로 대부분 많이 몰렸고 대구역, 동대구역 위주로 해서 북구와 동구가 많이 몰렸죠. 그런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더 기다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와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 갭투자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없는 돈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안좋아요를 눌러요. 아무튼 뭐 이런 영상을 그냥 뭐 보는 것보다 듣기만 해도 대강 어째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알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팔고 나오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어떤 매물을 구입해야 되는지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영상을 어느 정도 좀 보고 물어보셨으면 제가 두 번, 세번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성의 없기 얘기해서 물어보시면 저도 성의 없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 나중에 뭐 아파트 잘 샀니 못 샀니 그러고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노력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이나 실제 매물들이 이래 계속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억이든 20억이든 10억이든 결국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매물이 마음에 들면 그 매물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게것이죠그 매물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려놔서 내가 그 매물을 구입하러 갔는데 뭐그 매물 보고 조금 더 내리면 은 구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 부동산이 사기꾼이니 나쁜 놈이니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한단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차를 몰고 가서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드시면 돼요. 아무거나 눈에 보인다고 막 드셔놓고는 맛이 있니 없니 그럴 필요는 없죠. 세상이 다 정보입니다 정보. 맛집 정보도 정보고 로그에 올라오는 맛집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올리거나 음식 제공을 받고 다 올리기 때문에 판단을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돼요. 단지 음식은 뭐 얼마 안하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맛없으면 다시 안가면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부분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더욱더 발로 뛰다녀봐야 됩니다. 뭐 제가 무시라고 저한테 전화 한통어떻게 해갖고 그 물어보고 그걸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으면서 제가 뭐 똑바로 얘기를 해줄지 나쁘게 얘기해줄지 그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생각이 차이는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요번 연도에 뭐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거래가 안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요번 연도에 무조건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저도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교수든 박사든 책을 쓰는 사람이든 그런 모든 유튜브를 보고 뭐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저 얘기가 맞는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그게 서울인지 대전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고 고액의 연봉자분들, 뭐 의사나 아니면은 변호사, 뭐 기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하나 툭툭 던져놔도 거기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또 돈을 버는 거고 조금 내려도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팝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사례지만은 뭐 아파트 가격이 12억, 13억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못 팔았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내려와도 예전 분양 가격이 5억 대였기 때문에 뭐사악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또 팔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평생 뭐그 집에서 살겠다 그 아파트에 살겠다 하는 분들은 전혀 이 방송하고도 또 관계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때잘 팔아야 되고 살때잘 사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유튜브에 아니면 카페나 블로그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실제 뭐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지만 은그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저하고 술을 먹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1 0중팔고 무조건 이런 시점에 돈을 벌수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실제 경매를 해가면서도 또 돈을 벌고 있는 분이고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오신 분들 제가 이래 만나보지만은 개념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대구에 앉아있거나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 분들은 또 이론이 빠삭합니다. 실제 저보다 이론은 더 빠삭해요. 그런 분들도 다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 법무사가 됐든 일반 자영업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강 모입니다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달랑 전화 하나에 가면 뭐 물어보고 하락시점에서 진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갖고 돈 모으는 게 편합니다. 하락시점에서 괜히 잘못 사갖고 물렸다고 생각하고 손해보지 마시고 상승장에도 돈 물린 사람들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시점에서는 진짜 잘못 구입을 해서 우리 세력들이 구입한 아파트나 아니면 갭투자들이 구입한 아파트 잘못 구입해서 웃길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괜히 돈 벌려고 하다가 더 바로 손해보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중고 아닌 중고를 해드리는 거고 기분이 나 보셨다면 다시는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아무튼 답답한 마음의 영상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